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무술 태권도 태권도는 무기 없이 손과 발만으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무술로서 국제공인 스포츠입니다 태권도는 1957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세계에는 많은 무술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시작은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태권도의 발생 또한 그 맥락과 같으며 현재에는 스포츠로 그리고 심신 단련의 목적으로 발전되어서 세계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함께 격투용 무술에서 개인의 심신 단련법으로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의 기본 기대를 연결해 가상의 적과 싸우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품새가 태권도의 기본입니다. 태권도는 손발을 이용한 무술이란 이름에 걸맞게 손과 발을 사용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입니다. 네, 태권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고요, 지르기는 주먹의 정면으로, 치기는 주먹의 등부위로, 찌르기는 손끝 부위로 각각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하는 기술이고요. 막기는 팔의 안쪽과 바깥쪽을 이용하여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술입니다. 발차기는 강하고 아름다운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득점이 많이 나는 포인트인데요. 숙달되면 송판, 기와, 벽돌 등 단단한 물체를 격파하는 위력을 갖습니다. 앞차기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주로 얼굴과 몸통을 공격합니다. 옆차기는 몸을 옆으로 틀며 발날과 뒤꿈치로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뒤후려차기는 앞차기나 옆차기와 달리 직선이 아니라 회전하며 움직입니다. 이런 기본 동작들은 단독으로도 사용되지만 하나 이상의 기술을 함께하는 다양한 응용 동작으로 공격력과 예술성을 높입니다. 태권도는 무술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에그 선을 넘어서 태권도 공연이라는 보는 문화로서의 큰텐츠로까지그 영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절도 있고 화려한 기술을 소재로 태권도는 무술을 넘어선 볼거리 넘치는 퍼포먼스로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6개국이 가입된 세계 태권도연맹과 약 7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전세계 태권도 수련인구. 태권도는 세계인의 심신을 단련하는 무술로서 변화 발전하는 중입니다.